여러분도 뭔지 모르지만 되게 작은 거 하나라도 되게 오타쿠적인 모습 보이시는 게 있을걸요? 그것만큼은 이유 없이 좋다 하는 그거. 어떤 이유 없이, 조건 없이 좋은 거 있죠? 제가 몰입이라고 하는 거. 그 몰입이 이루어지는 분야만큼은 여러분, 그, 여러분도 여러분 오타쿠입니다. 이유 없이. 죽어도 좋다고 하는 거 있어요, 뭔가. 당장 죽겠는데 그거는 해야 되겠다. 배고, 배불러 죽겠는데도 라면은 들어가더라고요. <웃음> 배불러 죽겠는데 라면을 끓이면요. 안 먹을 수가 없 그건 뭔가 좀 이상하죠. 이미 이미 허기의 문제인 것도 아니에요그 자극적인 맛에 중독되어 있는 거죠. 자극적인. 그런 것들이 이 에고의 본성인데 그게 양심 쪽에 맞춰지는 날 되게 재밌어집니다. 그거 무시하고도 안 돼요. 그런 마음이 없으면 보살도 못 됩니다. 인간한테 그런 중독되는 마음이 없다면요. 정진력이라는 건안 나옵니다. 그 중독성이 없다면요. 보살 못 돼요. 양신 공부를 배우는데 중독되지 않는다. 그럼 큰큰 큰 보살 되기는 이미 힘들어요. 중독되지 않은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? 막 하루에 일정 시간을 매일 계획표를 세우고 해야 겨우 합니다. 1시간 수련하면 1시간 겨우 채우고 끝내요. 중독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. 중독된 거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죠. 1시간만 해도 그게 1시간만 한 1시간만 한 이게 계속 늘어져야 중독된 거요 근데 수련은 한 시간 딱 되면 칼같이 딱 끝내요. 스탑딱 기다려요. 그 전부터. 이제 한 시간이 다가온다는. 거. 자, 이거 중독 안 되신 거예요. 중독 안 되신 거예요. 중독된 건안 그래요. 뭐, 시간 가는 게 너무 아깝고. 제발 연장만 할수 있다면. 무슨 수술 써서라도 연장하고 싶고. 자, 그런 마음이, 자, 이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. 도박 중독이건 게임 중독이건 그 중독하는 그 애고의 마음이 있어야 여러분 보살이 돼. 그 마음을 양심적으로 살짝 틀어주는 게 보살이 돼. 보살도는 애고성이 없이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.